안녕하십니까 3월 10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국제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실버게이트의 자진청산 소식에 따른 금융주의 부진에 발목이 잡히며 하락전환 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행인 실버게이트는 42%나 하락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은행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전반적인 금융주의 부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후반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와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추가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미 연준 긴축 강화 우려가 지속되며 4일 연속 하락했네요.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의 조짐이 있는 듯 했는데요 가상자산과 관련한 실버게이트 자진 청산 소식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시의 추가 하락을 조례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 줄 것인지는 지켜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다스작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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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실업률과 비농업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 이전치는 3.4%이며 예측치는 이전치와 동일한 3.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비농업고용지수 이전치는 51만 7천명이며 예측치는 20만명 5천명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